진짜 근데 헬스를 한다라는거는 몸을 가꾸겠다, 자기관리를 하겠다는거기 때문에 진짜 좋아 몸 건강 챙기면은 이렇게 좋죠 운동보다도 식단이 참빡세죠 라고 아시는걸 보면은 주 주름은 헬린이가 아닌데요? 어. 아 이게 셉치이지 식단이 진짜 빡세 저도 많이 먹으려고 볼크업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벌컵은커녕 살컵이에요 근데 진짜 저도 요즘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트레이너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대회 나갔었을 때막 진짜 이런 거는 힘들어 보여서 사실 좀 꺼리긴 하는데 대회는 근데 트레이너는 돼가지고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목소리> 제가 헬스를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제 주위 사람은 돈도 돈이지만은 건강했으니까 제 친구들한테도 죄다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헬스는 꼭 해라. 다른 거 몰라도 헬스는 해라. 이러고 있는데 근데 안할 사람들은 또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몸을 스스로 보여줬죠. 헬스하면 이렇게 얼마나 간지 그게. 그래서 애들이 조금 뜨덕이기 시작해. 음, 괜찮네. 그쵸 진짜 삶의 질이 달라져요. 운동을 하게 되면 삶의 질도 삶의 질인데 나중 에 운동하고 난 다음에 자신 몸을 보잖아요. 샤워할 때라든지 부드해. 진짜 부드해. 함덕. 요즘 열정이 많이 죽겠는데 루틴이 어떻게 돼요? 분할이 어떻게 되시지? 헨리님이? 저는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2분할같은 3분할일거에요 가슴, 그 다음에 등, 하체 이거를 하루, 하루에 하루 가슴등, 그 다음에 등, 하체 그 다음에 그런식으로 했어요 어. 진짜 두번씩 했어 저는 위기 오랜만이다 4분할이면은, 헬스 하신 지 얼마 되었어요? 4분할이면은, 가슴, 등, 하체, 팔, 이렇게 나와서 나이렇주고 다시 패드로. z 티 되게 오랜만. 어. 가슴 3두등2두 어깨 하체. 1년 정도. 그랬었을 때 변화가 많이 있었나요? 3분할? 3분할을 대체적으로 많이 해서 4분할은. 어, 좀. 생소한데? 제 주위도 3분할로 많이 하여가지고. 까비. 어깨, 하체 묶어서 3분할로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나왔다고요? 힘들어야 돼요, 원래. 어, 원래 헬스는. 어, 어. 헬스는 여러분들이 이거 좀 착각하는 게 있어 헬스는 아나 너무 힘들어서 오늘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쉬어주면 좋겠지? 그래서 좀 천천히 하면서 좀뭐 많이 하면은 나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헬스 같은 경우는 힘들면서 하나의 집중을 해줘야 돼요 저가 어. 사실 처음에 저도 3분할로 이렇게 하면서 팔운동 전혀 안 했었거든요 이게 가슴이랑 그 다음에 등을 하면은 당연히 팔도 먹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그렇다보니까 진짜 아 팔운동 할 필요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팔이 안크는거예요 팔이 안 커가지고 그래서 아 내가 팔운동을 해야 되나 그러셔는데 그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한 1년동안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팔운동까지 같이 했거다어 이게 효과가 진짜 팔 운동도 해야돼 그래야지 이게 중량이 겹쳐져팔 운동 해줘야되고 거기다가 가슴을 할거면 가슴 좀 집중을 해주고 저가 가슴등 이렇게 하면서 가슴등 하체 이거를 일일, 일씩 이렇게 하니까 어좀빡스더라고요그는데도더잘 먹었어 더잘 먹으면 더잘 커지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집중이 안돼가지고 다시 3분율로 바꿨거든요 이번 주부터 제가 좀 바꿨어, 3분할로. 가슴 할 거면 이제 가슴만 치자, 이래가지고. 가슴, 등 이걸 같이 하니까 학교에 막 3시간, 4시간 씩막 헬스하고 이러니까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되게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 이쯤 되면은 이제 집중할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분할로데 저는 헬스를 군대 가기 1년 전부터 했으니까 3년 군대 했어요 자, 이거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물로 위기야 헬스장을 가야돼 아니면은.. 아 근데 이만원 해주고 싶어 처음인 사람들은 진짜로 헬스장을 굳이 안가도돼요 가면은 물론 좋겠지만 헬스장을 굳이 안가도돼 어, 처음인 사람들은 왜냐면은 이게 어깨부터 시작해서 이게 딱좀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되거든요 운동을 할수 있는 몸이 되야되는데 근데 운동을 할수 있는 몸이 아니라 그 사람 몸은 일단은 체형 같은 거 잡아줘야 돼 왜냐면 어깨가 이렇게 막 말려 있고 이 상태에서 그걸 갑자기 막진다 이래버리면 이거 어깨 아삭하여 아예 할 줄도 모르고... 어 조금 튼튼한 멸치 느낌? 저같다 1년 전에 딱저아1어0 100개... 푸시업 100개... 스쿼트 100개... 그래서 엠벨 운동 나쁘지 않지 그렇게 하면 돼어 위기 위기는 할줄 알아 그러다가 중량을 점 중량보다는 점점점 이제 개수 를 늘려가야지 개수랑 속력을 조금만 더 빨리 가야지 벌크업 하는 거면 이제 조금씩 천천히 하면서 이거를 뭐랄까 정자세로 하면서 좀 이걸 하는 게 중요한데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나는 그냥 좀 체형만 딱좀 깔끔하게 이렇게 좀 다이어트식으로 하고싶다 하면은 그러면 좀 빠르게 이렇게 하면 다음. 이게 또 운동법이 따로 있더라고 형도 요즘 유튜브도 많이 보면서 실제로 지금 공부도 하고 있어가지고 자격증 달라고 그래서 지금 좀 열심히 하고 있어 중량조끼 굳이 안사도 돼너 책가방에 책넣고난 다음에 그걸로 딱 들어서 너가 그냥 하면 돼중형조끼 굳이 안사도 돼. 여여는 책가방에다 책 넣어가지고 그거 안에서 그냥 운동해 근도 요즘 헬스장 못 가면은 그냥 택배 같은 거온 거에다 가 그냥 하고 있거든 택배 같은 거 오잖아 큰 박스 있어 그 안에다가 좀 무거운 거 넣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데드리프트 하고 그래 어제도 택배 온 걸로다가 데드리프트 그게 6kg 짜리인가 그래가지고 살짝 아주 천천히 들어 올리면 서돼 물론 그 전날에 내가 등을 쳤기 때문에 좀덜 무리를 한거긴하지만은 그렇지 야 근데 우리 언제 여섯 골 넣었냐? 프랭크 램파 아비 그런식으로 대체대체 해야지 원래 운동은 대체해야돼 그 데드리프트나 이런것들 이라는자 알면 턱걸이 턱걸이도 나 진짜 군대 있을때 턱걸이 그 바가 없는거야 격리할때 아 큰일났다 나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옆에 있던 동기가 갑자기 침대 2층 침대였어 우그 침대 아니면 문 갑자기 좀 열렸을때 문에다가 막걸고 올라가길래 야문 풀어지면 어떡할니까 생각보다 문 풀납니다 이러길래 그렇구나 문에다 대고 있어 2층 침대는 그 위에서 이렇게 하게 되. 어이 수고했어 진짜로 꼴단치네 어. 내가 몸같은 경우는 사실 어, 지금 팔이 너무 확대됐긴 는데자구만 하더라도 팔이 좀 이게 요것? 요것만 했거든요? 팔이? 진짜 이만했어 이거만 했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이도아 지금 좀 살짝 그려서 근데 이정 나오지 3두 2두 2두 그 다음 어깨 살짝 나오고, 지금 체지방 관리가 안됐어 음. 체지방 관리가 안 돼가지고 복근, 복근도 나올란지 모르겠는데, 복근 지금 살짝 안 나올걸? 안 나오지. 살짝 지금 이렇게 육자가 있긴 한데, 8자, 8자로 이렇게 있긴 한데, 복근. 체지방 한 10, 이번에 재니까 16%까지 올랐더라고요. 원래 12% 정도에서 최, 그 고격근량이 한 30.1? 5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좀 요즘 제가 탄수화물 많이 먹긴 시어 벌컵 안먹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고 단백질을 잘안 먹었거든요 어 근데 확실히 음, 힘들더라고요 이제 다시 다이어트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벌컵을 벌컵이 지면더 시급해가지고 그래서, 탄수화물, 지금은 최시방 이대로 유지를 하고, 요기 상태에서 단백질을 좀더 함량을 더 높여가지고, 제가 진짜 단백질 프로틴을 끊었었거든요, 한때. 끊었었는데, 닭가슴살 망치면 이제 먹고 있었는데, 근데, 아, 이걸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프로틴을 다시 마시고 있어요. 프로틴 먹으면서, 끼니마다, 이제 고기나 아니면 이제 좀, 단백, 그, 뭐야, 닭가슴살 같이 이렇게 해서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먹고 있고,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논현동 써니 어, 확실히 헬스하는 분들이 여기 좀 들어오니까 대하기가 좀 편하네 체중 몇 나가세요? 체중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65? 64?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 나와서 지금 키가 178정도 되니까 178에서 조금 더될려나 하여튼, 그 정도 되고, 지금, 70이야? 야, 고격근량, 근데, 인바디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말을 좀 들었어. 인바디가 정확하지 않대요. 눈바디가 더 정확하대. 인바디가 생각보다 저도, 이 몸이, 어, 16, 17 정도 나오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격근량도 솔직히 30점 몇? 나올 정도가 아니야. 솔직히, 지금, 제가 16점 몇이라 했잖아요. 근데 16점 몇이면 복근이, 이게 안 보여야 돼. 사실 따져보면. 근데 지금 복근이 다 보이잖아요. 뱃살. 뱃살, 여기 요 살이 잘안 잡혀. 살이라 해봅죠 일어나면. 여기 복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나오면 안 돼, 원래. 16점이라든지 17점이라면은 복근이 안 보여야 돼요. 원래 살에 묻혀가지고. 고격근량이 30점 몇시 시간을 가장하에 근데 이정도면 은 그러니까요 복근이 선명하다는거는 이게 고격근량이 30몇점이 아니라 32? 31정도 나와야돼요 원래 기존에는 공복이 되신건가요? 헬스 끝나고였으니까 근데 헬스하기 전에 제가 밥을 먹고 가기 때문에 완전 공복이라고는 할수 없는데 어 그래도 조금 공복이었을거예요그 뒤로 배가 엄청 좀 고프긴 했으니까 물론 3시간 헬스하고 난 다음에 잠깐 잤어가지고 음. 그럼 좀 놓게 맞죠 그럴 수도 있어요 체지방량도 그렇고 고격근량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체지방이 오르면은 고격근량이 낮아진다 뭐 이런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음. 나중에 한번 그냥 밥 먹고 난 다음에 가서 제발 음. 헬스하기 전에 주말 아침에 보통 어 아. 저는 항상 이걸 헬스를 하고 난 다음에 찍어가지고 왜냐면 딱 양말 벗은 김에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벗은 김에 그냥 딱 해가지고 음, 인바디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바로 샤워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좀 야무지지? 저랑 헬스하는 친구들이 죄다 이 말을 해. 와 형이 이렇게까지 헬스를 열심히 하고 오래 할줄 몰랐다 근데 형이랑 하면 힘든데 나중에 처음엔 힘들어가지고 아나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어 자극도 생각보다 되게 잘 먹었고 몸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이게 달라진 게 느꼈다 어 힘든 만큼 맛있다 왜냐면 또 제가 야무지게 맛있게 먹거든요 어 운동을 맛있게 먹어 진짜 원래 어깨도 제가 어깨가 진짜 이게 좀 좁은 편이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엄청 길어졌어요 어, 넓어졌어, 생각보다. 옛날에 진짜 막좀더 추려야 돼. 한 진짜 이정도였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딱 진짜 엄청 넓잖아 음. 아, 지금 이게 좀 많이 과장되게 나오는 경향도 있는데, 어.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저 인스타에도 살짝 올렸었는데, 인스타에 올린 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인스타에 올린 그대로 어... 자세하게 안보인다 이게 제가 올렸던건데 인스타에 잘 안보이죠? 약간 이런느낌으로봄사진을 올렸었어요 봄사진을 음, 올렸었는데 복근이좀 선명하게 보였어 이때. 이게 불과 4일전? 4일, 4일 3일전 이렇게 어했던거 운동 시작 전에 60kg 정도였는데 운동 시작하고 7 0 넘기고 지금 유지중이라고요? 야주중으무 좋은데? 근데 오히려 벌크업을 하셨네 그러면 지금 고격근량이랑 체지방량 어떻게 돼요 키랑 몸무게도? 몸무게는 지금 7 0 넘기지 않다니까 몸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헨리님 혹시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줄 수 있나? 살짝 볶음만 볶은 복근 상체는 아니면 옷만 입은 사진 177에 7살이면은 내랑 비슷한데 키는? 몸무게가 이제 저가 딱 저렇게 되면 진짜 이쁘겠지 저기에서 체지방량이랑 그런거 체지방이 많이 높으면은 그건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이제 골격근량으로 바뀌어서 체지방이 좀걷어졌는데저정도가 그러면은 미친거지 어, 진짜 헬창이지 그러면 헬린이가 아니지 근데 1년이라면은 뭐 열심히 하시면은 좋을 거예요, 진짜로. 만약에 부산 사시면은 딱 저랑 한번 뒤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좀 하다가 헬스 같이 하면 딱 좋을 텐데 아마 서울, 여기 계신 분들이 부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쉬운 것 같아요 건. 게다 서울 분들이시다 보니까 서울 뭐 대구 아니면 좀 멀리 계시는 분들이다 까 좀 아쉽긴 한데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 또이 헬스 이것도 진짜 좋지 거기에서 이제 방송 살짝 방송 딱 찍어주면서 방송 협의를 만약에 할수 있으면 딱다 가지고 좋은데 그런 것들로 하면 진짜 좋겠는데 그게 좀아쉬워 협의를 할수 있는? 그 정도까지 제가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아직. 유명하면 진짜 할게 많았는데 뭐저 아프리카 TV BJ 준추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이제, 한번 촬영 가능할까요? 이러면, 어, 준추호님이시라고요그래서 와우, 이런 식으로 해고딱 하면 좋은데. 그럴 말을 할수 없다. 빈그 체육관에 빌릴 정도로 내가 그렇게까지 좋은 게 아니라서. 마지막에 진 게, 골격근 33에다가 체지방 16%입니다. 지금 73인, 이게 아니라 그니까 러좀더 전에 말씀하신거죠? 체중이 73이 아니라 좀더전에를 얘기하시는건가? 체중이 때 70.4 였네 아 70.4 때 체지방량이 16%고 고격근량이 33면 지금쯤에 34에다가 체지방량 17% 정도 되겠나? 체지방이 한 17에서 한18 정도 겠다 33.56? 한이 정도에서. 어, 골격근 33.56 정도 되고. 그렇게 될려나 아니면 34를 딱떼고 다니면. 그렇게만 돼도 근데 체지방 10 정도를 뺀다라 치으면은 아, 다쳐서 운동 쉬면서 술도 많이 마시고 해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헬린이지? 와, 나이가 안 되겠다. 이거, 피파4도 피파4인데, 대화를 좀 해야겠다. 헬스 하는 분들 다 들어와요. 하고 하고, 나토크캡망좀 잠시만 할게요, 여러분. 이거 대화를 좀 해야겠다. 나 이건 못 참아. 어. 시청자분이랑 헬스 얘기한다? 이건 나못 참아. 피파라면서. 대화를 좀 해봅시다. 32이시면 형님이시네. <웃음> 저 나이는 거기에서 9를 빼시면 돼요. 형님. 그럼 91년생이시죠? 거기에서 91년생 맞으신가 맞으시겠지? 어. 거기에서 9를 빼시면 돼요, 제 나이는. 아, 근데 거기에서 몸무게 그 정도이시고 하시면은 대단하신데요. 헬린입니다. 아, 인스타 아이디 알려 주시면 좋죠? 아, 저저 친추하세요. 저 저 아프리카 TV 들어가면 저거 있거든요 신주 하시면 저 한번 볼게요 저 신주 한번 보내주실래요? 제 닉네임이 제그 아프리카 TV 들어가면 있거든요 신주 지금 보내시면저 한번 볼게요 지금 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음... 한번 봅시다 이용님 몸... 갑자기 막들어갔는데 몸짱이시고 막 그러면은 몸짱에다 갑자기 막 팔에 어? 막 이런데 이런데 갑자기 문신 있고막 그러시면은 오좀후들덜할것 같은데 진심으로 <웃음> 지금 친추 그보내시면은 팔로우 보내시면은 저한번 볼게요 <웃음> 헬린이 아 아니실 것 같은데 근데 은근히 나저 헬린이에요 이랬는데 갑자기 막 3대 저 400칩니다 이러면서 까부지 마세요 이러고 난다니 나가시면은 오 후덜덜 이러면서 헨정님 안녕하세요 아 그런 느낌 날것 같은데 잠시 이제 친추 오시기 전에 한번 친구 껏좀 탐방해야겠다. 아이고 친추 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는 판단을 해볼게요. 시청자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정도인지 없는 정도인지 판단을 하고 제가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어 친추 오셨다. 오잘 생기셨는데. 오... 몸 좋으신데요? <웃음> 이 정도면 몸 좋으신데? 앞에 덤벨 몇 킬로야? 5킬로 5킬로로 관리하시고 이 정도면은 괜찮으신데요 형님? 오... 2월 2주차 오... 오, 몸이 점점 성장하는 게 보인다, 형님. 여. 여기에서 클라이막스로 이제 위에 이렇게 있는데 멋진데요, 형님? 오이 사진이 잘 나오셨다. 오 윈드 형님, 되게 오랜만이네요, 형님. 하이 하이. 어이 이거 사진 보여드려도 돼요, 형님? 이거.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라기에는 몸이 너무 좋으신데요? 네,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형님, 멋져요. 진짜 멋지신 형님이야. 몸 되게 좋으셔, 진짜로. 저가 꿀려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웃음> 아니, 진짜, 이 정도, 이 정도이셔. 몸 되게 좋으셔, 진짜로. 와. 이 정도면 헬린이가 아닌데요? 건강 멸치, 멸치는 저가 멸치인데, 그렇게 되면.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가 멸치인데요, 오히려? 딱 지금 형님 모습 그대로 저감 보여드릴게요. 의자 좀 치우고. 진짜 형님 모습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딱 지금은 이 이래요, 진짜로. 진짜 딱 요렇게. 제, 제 몸이랑, 제 몸이랑 살짝이 좀 달라. 딱 이러신데, 나 오른팔, 어, 팔, 팔이 안 돌아가네. 하여튼, 딱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찍으셨는데, 저랑 차이가 엄청나요. 저 정도면. 저도 이두. 따끈빠끈 까. 저도 운동을 좀 열심히 했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근데 저거에 비하면은 저거 멸치죠? 야... 혹시 헬린 헬린 형님 혹시 3대 몇이세요? <웃음> 저 정도면은 진짜 무리 안해도 저 정도면은 최소 300은 들어. 진짜 저 정도면 73에 저 정도면은 3대 300은 들어요. 저가... 300을 들었거든요? 아 진짜, 저거, 저 솔직히 이것보다도 훨씬 안 좋은 몸으로 300을 들었어요. 지금 제가 이 정도 몸에서는, 제가잘 모르겠지만은, 저거 제가 이것보다 훨씬 안 좋은 몸에서 300을 들었어요. 진심. 제가 이 몸으로 300을 들었는데, 300 무조건 드실 것 같은데? 느낌이. 윈드 형님, 그, 오랜만에 오셨는데, 뭐야, 그, 운동 안 하시죠? 형님은. 형님 카페 하신다고 지금 바쁘실 것 같기도 한데 동아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3대 운동을 무리해서 안해요? 아 허리 한번다 아, 허리 허리 다치셨으면 인정이다. 머신 위주로 하시면 은아 그러면 은 대들을 못 치신다는 건데? 좀 아쉽네. 운동 때려친 지 오래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저가 3대 300으로 그, 데드를 120, 아, 135였나? 125였나? 하여튼, 그걸 했고, 그렇게 했고, 데드. 그 다음에, 그, 벤치를 65? 65였나? 60이었나? 60이었을 거야. 60까지 들었고, 그 다음에, 그, 그 뭐냐? 스커트. 스커트를, 제가 95인가? 그렇게까지 들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둘다 더하면은 120 120으로 해보자. 95 210 220 어? 잠깐만 계산이 다른데? 고딩 때 3대 285가 마지막이라고? 잠깐만 계산이 다른데? 잠깐만 나 더쌤이 요즘 안돼. 나더하기 뺄쌤을 내가 요즘 안하다보니까 미치겠네. 봐봐. 보여드릴게요. 자 더해서 더쌤을 해봅시다. 자65 아니 60 60 더하기 125 더하기 그 다음에 95는자 됐어 이것부터 먼저 다하자 185어 3대 300이었는데 어떻게 3대 300이었지 잠깐만 이거 135였나 135에 100이었나 아 이렇게였다. 이렇게였다. 맞다맞다 맞다. 이렇게였다. 135에 데드 135는 무조건이었서135 아니면 125였는데 이랬고.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65. 이렇게 해서 제가 딱 300. 여튼 그랬는데 지금 데드리프트 들라 하잖아요. 저 거짓말 안 치고 지금 100을 겨우 들었어 이번에. 100을 겨우 들었고 너3 0 0온데 위기야? 형님 써드네요 요즘. 피파 다안 그 하고. 너 위기야, 너 305네, 어. 야, 씨, 위기, 대단한데? 위기, 너, 너도 운동 좀 했었지 않나? 지금도 하고 있나? 피파를 잘안 해요, 요즘? 어, 뭐, 어떤 게임이에요? 윈디 형님? 저는, 좀 피파를, 디피파를 좀 하다가, 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 조심히 오랜만에다 안녕. 저 시참은 타이밍 놓친건가요? 어... 하라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헬스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초심이가 제 아는 동생인데 초심이랑 운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니, 저 친구가 초심을 좀 잃었어 어 과거에 운동을 좀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초심을 좀 잃었어 초심이가 음. 그래서 제가 좀 어느 정도 가르쳐주고 있는 친구인데 초심이가 최근에 또 아프기 시작해 가지고 운동을 어좀못하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초심을 좀 잃었어 어. 니까 못해 맞아맞아 맞아. 지금은 며일인지 궁금 운동을 안하고 쟀는데 3대5면 은 재능이에요 그거는 그건 재능이고 진짜로 나 운동한다 운동하는데 저같이 운동을 안하는 사람이 인제만 운동해야겠다 해서 3년 정도 열심히 빡세게 가지고 3대 300을 들었다. 이건 노력이에요. 근데 위기님 같이 아예 나안 했는데 나 이제부터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 300 넘겼다. 그럼 난 지금 몇일까? 그럼 나 3대 400? 어? 운동 한번 사러 가야지? 이렇게 되면은 그건 재능이야. 어. 운동하다가 시은 중에 된 거야? 아, 그러면 뭐 인정이지. 운동하다가 아시는 거면, 이게 또, 다른 케이스는, 어렸을 적에 운동을 했는데,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헬스로 돌아온 그거는, 자신이 옛날에 했었던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돌아오는 거지. 초심이 돌아오는 거지. 음. 운동은 필수야. 진짜,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짜 뭐 옛날에 런닝을 막 한다. 그 다음에 뭐, 옛날, 어? 진짜 뭐팔 펴펴기. 이 스쿼트, 뭐 이런 거는, 왜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계속 시키는지 나을것 같아. 이게 필수 운동이에요. 여러분. 진, 수영은 여름때만. 어. 수영은 여름때만 하고 근데 진짜 이거는 필수 운동이야. 런닝. 여러분 군대 안 가신 분들 군대 한번 가보세요. 진짜 저 군대 덕분에 몸무게가 10kg가 쪘거든요. 그거 지금 계속 유지중이잖아. 근데 군대처럼 한 달만 하잖아. 진짜 거짓말 안치고 런닝해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운동 빠시게 해줘야 되고 그것도또밥 먹고 그 다음에 또 운동 또 해줘야 되고 그것도또밥 먹고 자요 일찍 자 <웃음> 그렇게 되면 체격이 진짜 좋아져 음. 어? 헬린 형님 군대 갔다 오셨구나 아 맞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갔다 오셨겠지 혹시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헬린 형님? 저 공군 출신이거든요 29번 29번이에요 저아1 1군만이시면 제그 간부님이 그때가 13군번인가 14군번인가 그러셨네 어 위기 부산 가는구나 위기야 거기 군대 친구들한테 야내 밑으로 전부다 어? 준치호 영상 본다 실시 한번 해줘 나중에 아저 육군은 안 가서 몰라요 어 육군은 안 가서 모르기 때문에 저건 초심이 가라 저는 몰라요. 저는 공군 출신이라서 음, 뭐가지 아닌가? 아이 너 전역 점호 때 마다 음? 딱 너가 탐직사관을할거 아니야. 부상 아니면 그때마다 이제 점호 할 때마다 그래 열에 몇뭐 몇몇 몇몇 이러면서 현지원 몇 이런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 아 이런식으로 해갖고 그래 너네들 뭐잘 자고 어 그리고 니네들 만약에 휴대폰 내일 받거든 준추호 영상 하나씩들 챙겨보고 구독 눌러라 내 팬이다 내가 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시 또 가고 <웃음>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좀해 음. 홍보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한 부대당 한 부대당 이거 한 방에 10명씩 있다고만 쳐도 만약에 6방이다? 그럼면 60명이야 어 얼마나 좋아 그러다가 위에다 찌르면은 이제 전 대대로다가 이제 군인 군인들의 BJ가 되는 거지 뭐. <웃음> 그렇게 되면 군인들의 BJ가 되는 거지 위에다가 찌르면 이제 뭐 큰일 나는 거긴 하지만 야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육군 갔다 올걸 그랬나 육군 갔으면은 그나마 어 괜찮았을 하나 <웃음> 아 진짜 야 군대 여러분, 진짜 몸 좋아지려면은, 먹는 것도 먹는 건데, 그만큼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진짜 맨날 먹고, 먹는 것도 조금만 먹는데, 왜 살이 찔까요? 어떡하죠? 이러면서, 한번 하루 동안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 그런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야. 진짜 옆에다가 자신이 셀카를 찍을, 찍든, 무슨 영상을 틀든, 감시카메라를 달든 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라도 인생을 돌아보라 이 말이 아니야. 하루만 돌아와봐.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어... JD가 뭔지 모르겠어요. JD 느낌? 그게 뭐지? 그래갖고 진짜 한번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면서 이게 내가 얼마나 많이 먹고 내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었나 이거를 진짜 한번 알수 있을...